왔다 왔어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광안류 남은 골로 가보겠습니다 남은 골하면 성춘향 이몽룡 우리 역사책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달려갑니다 빵빵 이렇게 해서 광안류 루각을 쭉 보고 계십니다. 광화은 사실 1419년에 나무들을 유배해왔던 영계상이죠 황희정신이 광화류를 올렸던 것이 사실 시초로 돼있지만그 이전에 여기에 누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조 때에 1638년에 네, 재건도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은 예, 강할루에는 연못이 세개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신선을 모신다는 그런 의미로 돼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돼 하나는 백일롱을 심어놨고 하나는 대나무를 심어놨고 하나는 정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왕그들나 엄청납니다. 아마 강할루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심었던 것으로 봐서 최소한 600년 정도는 되잖아요. 엄청 나이 많이 먹었지아름답입니다 여기 주변에 공연도 많이 하고 늘 사람들이 이어질 때.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말길이 좀 뜸합니다. 그리고 출입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는 되는데 우리에게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멋있죠? 늘 바다 한 구경 안 와도 됩니다. 여기에. 연인과 가족다르 손을, 손을 잡고 이렇게 다리를, 오작교를 붙들시면 됩니다. 바로 오작교는 뭐냐? 7월 7일 전날, 개누와 친녀들 친녀가만나던그 다리, 여기에 이몽룡이와성춘장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왕버들나무 공연장이 있던 그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자주 해요. 여기서도 하고, 저 뒤쪽에 가면은 잔디밭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공연을 하고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월매 춘향전에 기반되는 그것도 또쭉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아주 큰큰 큰 애가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여러 수십 메타 되고 그리고 색깔이 무지 색깔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방활 외에는 반드시 연인만 가야 되는 저는 혼자 갔는데, 어, 믿기지 않는다고요? 어쨌거나 믿거나 말거나, 여기 연인과 함께 가서 모자표를 쫙 걸으시면서 사랑을 뽀뿌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자라라고 되어는데이 벨주부전에 이 토끼하고 거북이 나오죠. 예, 그런 어떤 의미도 이 강알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라라고 해놨는지는 잘하고 그런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상신각 대나무가 주기 있죠? 아까 말씀드린 신도 모셔놨습니다 여기 에 보면은 도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유교불교통교또 여기 또 상징적으로 소도 여기 공연하는 데도 있네요 장기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눈에 나왔죠. 굉장히 색색무지개 색깔. 들어가서 사람들 공경할때 보는 것 저도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공경하러갔으니까이공연을 보는 것이 목적은 이었습니다만은 지나가는 긴데 아, 사실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강화로 정말 한번 평생에 가보셔야 되는 곳이다. 남은군의 현양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누듯 오작교를 그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가보신 분 가보세요 공항들는 정말 정말 가야지 이러한 누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누각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조각이나 작품들이 자세히 보시면 엄청나게 정밀하고 정말 세심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쳐다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강알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여기 접근하고 있네요 아, 이렇게 우리는 강알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춘향전의 기반이 됐던 뭐, 어, 월매치를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쭉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마지막까지 강알류를 감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춘향반이라고 되겠네요 아니, 한 번을 읽어서한 번을 읽어서 아무 나행이다 다행이다 <웃음> 모두 읽을수록 날뻔했네 춘양전의 기반이 됐던 이몽룡과 춘향이 사랑을 어, 나누던 곳을 갖다가 이, 실체화해서 이렇게 끌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러가지 살림살이들이 쭉 있어요. 어, 요즘 같으면 어, 이 정도면 대결이죠. 굉장히 더고요요쭉 아, 아, 아, 아, 보시겠습니다. 어, 매, 장독도 엄청나게 많아. 어, 어, 저 땅속에 뭐 담았나? 장만 담았나? 뱅팡은 없겠죠. 어쨌거나 여기에 여러가지 골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즐거움. 보시면서 즐거움. 아, 들으면서 즐거움도 느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황할 위에는 오면서 들고 걸으면서 들고 두 가지를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은 합니다 나무들이 그리고 겨울에 가도 나무들이 또 바람을 막아주네. 이때 가도 되고 저때 가도 되고 아무 때나 가도 된다. 이강할로 통고대서는 아닌데 강할로 가다가 이 강할루 가니까 나무골이 이렇게 이쁘고 좋은 일처 말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한자 보시. 하고 싫어요. 네. 옛날에 우리 이제 백 사이에 이게 한문 문지로쪼개은거있어요 배틀도 있고 배 뱃짜는 거요. 이, 옛날 삼백오이라고이문들이 전부 창원이 쪼개놨어. 네. 월매의방입니다 네. 이쪽을 담고 서울의 집의 뒤쪽 이 대나무수면 되겠아 이것저것 지방 구석구석 곳곳에 책에 나오는 춘향전에 나오는 사실 춘향전은 누가 지었던 지은 단가도 없고 방역시기도 정확히 모릅니다 아, 소라로 내려오던 어설 예, 누군가가 이렇게 예, 기록을 했다 그래서 소설로 나온다 이렇게 남은골에 있는 광화류를 쭉 꺼졌습니다 신랜과 이몽룡의 사랑을 꿈꿨다 시대를 띄고 신부를 뛰어넘었던 곳이다 신랜과 이몽룡의 사랑을 꿈꿨다 시대를 띄고